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하면서 나는 절대 저 사람들처럼 실패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보란듯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네요. 제가 주식을 접한지 약 8년쯤 되는군요. 직장을 다니며 틈틈이 했는데 별로 재미는 못 보았습니다. 하지만 용돈벌이 정도는 했었습니다. 주식공부 무지 많이 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하루종일 주식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전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작년부터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한달 250만 원 남짓 받는 월급으로 지금의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업 투자자가 되어 주식에 모든 것을 다 걸고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에 매달리다 보니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주위의 친구가 없어지고 친지들과도 멀어지더군요. 지금은 유치원생 아들이랑 와이프랑 함께 살고 있지만. 직장 다닐 때처럼 행복하고 즐겁 지가 못하더군요. 특히 손실이 나거나 손실이 난 상태에서 보유하는 날에는 안절부절하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더군요. 꼭 성공해서 나중에 보답을 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에 바로 한가닥에 담배연기로 날아가 버립니다. 주식은 각종 기법도 중요하지만 심리게임이라고 하던데 참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손실을 입을 때는 한없이 나락으로 빠지더군요. 어느덧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살펴보니 상타, 매동 추격, 미수, 신형 못방 이런 것들이더군요.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도 적은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항상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바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손실을 보는 사람 중에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동안 자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500만원 세팅에서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300만원 수익을 낸 것으로 기억이 되는군요. 암튼 3거래일 만에 약 600만원 정도를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만 하면 성공하는 거야. 이미 한달 수익보다 많은 것을 얻었으니 천천히 해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조금씩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주 조금 손실을 입은 지라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손실이 보게 되었고, 제 자신은 이미 공격적으로 변해서 무조건 수익으로 마감을 해야 했었습니다. 기존의 각오는 이미 사라지고 말입니다. 테마주들을 번갈아 가면서 신나게 매매하였습니다. 지금 생각건데 당일 손실이 나더라도 그냥 재료가 아직 끝나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냥 보유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되는군요. 매일 수익이 날 때도 많았지만 손실을 보는 날에는 손실액이 너무 큰지라 월별로는 항상 손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초기 자본 2,500만 원이 4개월 만에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시는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본금이 적으니 수익이 나더라도 적고 할 맛이 안 나더군요. 그래서 와이프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 600만 원을 추가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항상 즐겼습니다. 또다시 잔고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이란 결심으로 와이프 몰래 통장을 만들어서 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우연히 우선주와 정리매매주를 본적이 있는데 우선주는 상한가 가면 현상이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심정으로 소액만 매매를 했는데 약 50%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털어넣었습니다. 10%만 수익나도 좋겠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하한가 마전이 정신이 몽롱하더군요. 기대감에 못버리고 10일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0% 손실을 보고 매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리매매다 싶어서 정리매매주를 매수합니다. 매수하자마자 약 50%가 올랐습니다.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다음 날약 100% 이상 올라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오히려 15% 손실이 나더군요. 이건 한 방에 만회된다는 생각에 보유하다가 오히려 약 40%의 손실을 보고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 일회절에 매매를 하다 보니 30만 원만 남아 있더군요. 참 한심하죠. 와이프는 저에게 가끔 묻습니다. 요즘 어때? 처음에 멋모르고 해서 소실보고 지금 100만원에 있는데 수익이 좀채 늘지 않는다고 둘러댔습니다. 우리 와이프 너무 착합니다. 여태껏 바가지안듣습니다 저를 믿기 때문이겠죠. 제가 직장 그만두고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보탰는데도 혼자 직장 잘 다니며 아이 뒷바라지 잘합니다. 어느 날 어디서 빌려왔는지 천만원을 줍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이왕 시작했으니 잘해보랍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정말 마지막이다 난 각오로 다시 매매를 하였습니다. 천천히 뉴스도 잘 보고 고수들의 매매 방식도 살펴보고 나름대로 심기일전하여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약 40% 정도까지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갯버릇 남주지 못하더군요. 수익이 조금 발생을 하니까 조심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원금을 찾을 생각에 내일 갭을 먹어보고자 상다에서 손실보고 급등주에 올라탔는데 급락하는데도 손절을 못해서 손실액을 더 키우기도 하고 또 기다리지 못해서 수익을 보고 충분히 나올 것을 손실로 마감하고 오늘은 제 자신에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뻔히 보이는 매도자리에서 매수를 하였고 급락을 맞는데도 손절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어주는 와이프와 가족들에게도 너무 마음이 아프군요 주식을 접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 정리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나이라 정말 다행이라 봅니다 저는 주식하는 동안 정말 스트레스 받고 불행했다고 봅니다 물론 수익을 받더라만 아니겠지만요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참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손실 나시는 분들 조심해야 겠습니다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고 가족들과의 행복도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결코 만회하기 힘드니까요. 저는 떠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가야 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손실 본 돈이 너무나 아까워서 이렇게 주저리를 떨고 갑니다. 남은 분들 성투하세요.